유연이 형이랑 허벅지 험하면 해봐. 질것 같은데. 도이 완전 센데. 성훈 한테안될 것. 아고 아고. 성훈 형님 나오세요 3, 2, 1, 큐 아버지, 아버지. 여기도 물리치료, 여기도 물리치료, 두다 물리치료. 야 조심해. 어 운동을 많이 했어요. 어 운동을 많이. 미스터 트로트 하라보이스 박지현이. 승부에서 질것 같다며 표정 연기까지 동원했습니다. 박지현을 이겨먹은 진정한 승자는 송도현 군이네요. 송도현 군의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는 박지현의 메소드 연기가 정말 연기 대상감입니다. 아, 그랗고 아, 아. 비현이 형이랑 허벅지 씨름 하번 해봐야지 이거 씨름? 것 같은데 아, 아, 아 어. 없지 마요 말도 안되세요 진짜 아, 진짜요 연기하지 마요 진짜 <웃음> 힘 줘봐요 <웃음> 어, 도현이 완전 센데 아닙니다 성은한테 안 되세요 성훈 <웃음> <송은이> 형님 나오세요 <나한테. 웃음> 오우 남자 없어 뭐 없어 아, 성훈이 형이 생각보다 아, 다 부진데 아, 자 강력한 눈빛 좋아. 자 서로 눈싸움 갑니다 눈싸움 지현아 같이 팀메달드 해봤거든 네. 네가 이겨 3 2 1원큐원큐어아 그렸어 <웃음> 안경 써 안경 써 안경 써자 안녕히 성훈아 안경 써 안경 써, 써 성훈아. 어, 많이 편하네. 자자자 <웃음> 우리 이미지 이미지 때문에. 아, 손에 안경 벗어도 되는데. 데는... 고민할 때마다 아니 나는 확신하네.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쓴 이유가 만약에 여기서. 자. 준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조만자, 조만자, 조만자. 끝났어. 네. 만만만자내 아. 아, 조금 어만 오, 4 3 이. 들어 들어 안성 물리 치료 풀어줘 풀어줘. 안성 물리 치료 자자 자자 왜 그래? 형 괜찮아 괜찮아 괜 여기도 물리치료 여기도 물리치료 둘다 물리치료 야 조심해 자 그게 지금 뭐야 어 풀어줘 어 풀어줘 큰일 나겠다 자 편하게 있어 숨쉬게 안경 벗고 있어 안경 벗고 편하게 있어 편하게 왜그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있어 안경 벗고 있어 괜찮아? 예 어어 아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예. 괜찮아? 예. 괜찮아? 괜찮습니다 혈액순환 혈액순환 어울야야야지자 예, 약한 상 살아 렇게 보이는 사람부터. 오,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아우 뭐야, 지은이 형. 새프로지은이로운동하 많이 했어요. 예예. 예. 자. 파 허벅지. 어 운동을 많이 했어요. 어 운동을 많이. 아그세다 쓰요 지금. 어. 자 박지혜 화이팅. 준비. 허벅지의 진심원. 소야 소야 소야. 소야 소야 가다가다가 ah, <limite> 이겼다. Five, four, oh, five, four, 소야, oh, 수야, 소야. 오! 4! 호야 소야 소야! 가자! 가자. 오! 3! 3!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3! 2! 1! 이겼다. 이겼다. 2! 1! 2! 1! 와 와! 이게 뭐? 아, 네. 아 지현수 <웃음> 뭐야 괜찮아 역시 바로 바로 지원, 지원. 괜찮아 괜찮아 아, 좀, 네, 네, 네, 좀 누워 누워 누워 네. 괜찮아 괜찮아